음, 사실 저도 옛날부터 그냥, 룰러가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있고, 룰러가 아니면은, 음, 엄청 막, 아,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은 안 된다 그냥 룰러가, 제, 저도 제가 룰러가 제 라이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화이팅 해. 나도 화이팅 할게. 네. 서로 그냥 농담 좀, 카톡를 많이 주고받는 사이라. 음. 음. 눌러도 눌렀는데, 또, 클리드가, 젠지랑, 이제, 저희, 남아있는, 아, 그렇게 막, 기극이 있는 거 아닌데, 그냥, 재미로, 그냥, 네, 네, 잠깐. 그냥 클리드가, 이제, 속중이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적이 될 만큼, 이제, 또, 더 지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지면 안 되죠. 되게 지어야 될가지고 인터뷰하는데 팬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그래서어 아 인터뷰하는데 팬분들이 없네 아니 그래도 무관중인데 계속 좀 신기해가지고 다들 코로나 바이스 조심하시고 몸조심하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다고을 하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